아, 이번 시간에는요, 음, 가구입니다, 가구. 가구도 1번과 2번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번 방법은 코너 잡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너 잡기 연습하는 2번, 1번 방법을 가지고 일단 볼을 일부러 하고 기둥과 지판을일부로 해가지고 일부로 놀아서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을 을 먼저 순수하로 붙여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어, 밖에서 따 가지고 그 다음에 고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방법은 전체적인 9mm를 전부 다 갖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쿨을 정확히 잡아 가지고 코너에서 다이아몬드, 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시접이죠. 시접. 시즙.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를 헤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선으로 양모지를해 들어가면서 양쪽을 붙여주지 않았고 뒷밴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다시 얘를 뒤로 제낀 다음에 뒤로 제낀 다음에 손을 써가지고 양쪽 코너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어가시죠. 이때 장갑개선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장갑을 안낀 손으로 이거 잡아줘야 돼요. 그 본드가 필링 뒤에 본드를 장갑 낀 손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장갑 낀 손으로 잡아주고 이 코너를 장악하게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돼요. 장악하게 밀어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양쪽 이렇게 잡아줘. 그 다음에 여기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은 헤라 끝으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헤라 끝으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요 그래서 코너 잡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코너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세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선으로면서돌려세우면 이렇게 다, 다, 다 잡았습니다. 위치도 보도 같이 또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발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필링을됐을수면 양적으로 벌려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All right. <laughs> 밀때서 바닥에서 바르면 이러면 터져버려요. 앞을 약간 들어준 상태에서 밀고 나가야 돼요. 헤라가 앞에 약간 들린 거예요, 지금. 들고, 가서 뒤를, 뒤를 붙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게 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코를 잡아서 밀어주고, 이렇게 잡아서, 엄지, 이렇게, 금, 둘째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코를 잡아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코너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하, 확인! 한번더한번더 뒤로 밀으면은 얘가 한번더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코너가 제대로 잡혔는가 확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 이와 같이 이렇게 따준 다음에요, 다시 쟤를 오른치 시켜, 이렇게 길어요. 오른치를 시키고, 헤라 끝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으로 밀면서 헤라로 잡아채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헤라로 이렇게 잡아다니고, 밀고. 잡아다니면서 밀어주면 이렇게. 여기는 이 중간을, 이 중간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필름을 발을 접었어요. 이 접어가지고, 여기를 중간에다 맞춰야 되겠죠. 한쪽만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이와 이 사이를 보면은, 잘 맞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손가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너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얘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지힌 한 다음에 한번더 밀어주려 했어요. 한번 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잡고 혈압을 잡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해도고요. 그래서 코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준 다음에 대각으로 짜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얘들을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원치를 시켜요 이렇게요 이렇게 원치로 시키고 음, 우리 해라 끝을 가지고 엄지로 밀면서 압박을 주면서 얘를 잡아다녀가지고 이와 같이 달래 세운다 엄지로 밀면서 얘를 달래 세우면 이렇게 지가 엄지로 밀면은 엄지로 밀면 압박을 받겠죠 받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 세우면 되네 네, 가운데 걸 한번 대 볼게요. 이와 같이 중, 중간에다가, 네, 먼저 제가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 놨거든요. 찍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은, 음, 아까는 사선으로 땄는데, 지금은 사선으로 안 따고, 그 반, 반을 잘랐어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사이에다 두고, 반을 자르고,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거기서 따는 것도 사선으로 따는 방법이 있고, 반을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들은 음,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쓸 때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두저 리폼할 때, 이렇게 반으로 쓸때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쓰셔야 됩니다. 반을 자른 거죠, 반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주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아까 양, 손으로 양모질처럼 해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차선으로 따는 방법이 있고, 음, 반으로, 자르, 반으로 사이에다 두고, 필링과 필링 필름 사이에다 두고, 반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었다그랬어요두 가지 방법. 여기서는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 이렇게. 요 필링과 필링 필름 사이에서, 이렇게, 반으로, 음, 이렇게 자르는 방법.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방 안전히 코너에다가 안전히 박아야 돼 이렇게요. 안전히 박아줘야 되고, 안전지 박혔을 때, 안전지 박혔을 때 사선으로 따든 반으로 따든 이렇게 코너를 떨어주면 된다. 이 티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대 이용을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코너를 잡아주고, 이렇게 코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넣어가지고, 하를 넣어가지고, 한번더넣어준다한번 더. 넣어준다, 한번 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와 같이 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채워줘야 되니까, 이 아래도 이렇게 채워주는 이렇게 연기, 연기를 값을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어를 붙이는 걸 일부러 해서 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기둥 붙이는 거, 그 기판 붙이는 걸 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